이번 국감 베스트 3를 뽑는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표 낙선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대검 국감 때 독보적인 활약을 했다. 사실 이번 국감은 이런 국감이었거든요. 그 대가... 공사가 만든 골프장 게이트 그 저희 유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뭐 원장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거 나중에, 나중에 이야기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해 주시죠.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아, 띄워놓으셨으니까 예예. 말씀하셔야죠. 이상직 의원하고 아예. 김혜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기에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딱 그, 그,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이야기하셔야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뭐냐고요? 고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왜 무슨? 니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 했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항 무슨?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동생하는 사이죠.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인데 줄로 섰어요. 고등학교로 같은 지역에 서 다녔으니까 의혹이 있다. 그걸 어쩌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금 다시 다른 학교를 한번더 다녀야 됩니까? 이번 국감은 이런 수준이었어요. 완전 맹탕이었어요, 야당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왔을 때 유일하게 반박을 못한 대목이 이겁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상대에게 도움이 <웃음> 없으면은 제가 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재밌, 재밌는 말씀이세요. 그게 <웃음> 예.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 뭐가 있습니까?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 일때총그 시기에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었던 TV 조선과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 예. 그. 자,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시기에 그래서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있어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항상 총장이 어떤 태도 취하시냐면, 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의 공정성은요, 실질적인 공정성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는 외관까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안미쳤던만 안 났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준비를 많이 해서 온것 같고 또 어떤 느낌까지 솔직히 받았냐면 야당 의원들하고 일정 부분은 합도 마치고 나왔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느낌이, 느낌이 또 가만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어떤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규정이 있지만 난 총장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중세시대에 봉건 영주 또는 왕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음. 나이었죠. 저는 네. 네.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무대로 본인이 작정한 게 아닌가 실제로 네. 이제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야당 의원이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퇴임 이 후에 이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좀 고민하겠다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했죠. 다시 국감장에 슬이 <웃음> 없기 때문에 이걸 무대로 삼았다. 보통 어떻게 하면 현직에 충실한다 고 그래요. 정치인조차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표현 자체가 작심하고 나온 것이고 정치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이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한 2천여 명의 검사를 끌고 정치판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제는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a라고 내든 b라고 내든 아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어요. 이 국감을 통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검찰이 사건을 최근까지도 좀 이상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의심을 좀 많이 갖게 된 예. 어, 국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임의 보고 라인이나 보고 체계가 그렇죠. 좀 이상하게 작동된다든지. 반부패 강력부. 여당 정치인이 이름이 나왔을 때는 보고가 됐는데 그렇죠. 초기부터. 언론 보도도 다 되고. 예, 예. 야당 정치인은 강력 부장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반부패부장이 전혀 몰랐다는 거 몰랐다는 거죠. 거예요. 네. 대검의 중요한 포스트인데 이 양반도 건너뛰고 야당 정치인의 이름은 김봉현 편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잖아. 아무도 몰랐죠.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니라 대검의 핵심 간부도 몰랐던 거예요. 야당 정치인이 관련돼 있었다는 거를 대검과 법무부 통틀어서 윤석열 총장 하나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언론 보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성노하지 않았으면 묻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현정사상 없던 일이에요 왜어떤면서 없냐면 은 정권을 잡으면 아까 신계년 의원 사건처럼 야당을 조지는 거거든 그런 사건들이 나중에 이제 밝혀진다거나 하는 걸 반복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덕만 조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케이스예요 이게 야당 의원은 수사가 진척됐거나 언론에 보도됐거나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게는 야당인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여당을 숨겨놓고 야당만 조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탄핵 소리 나왔어요 탄핵 언론에서도 굉장히 난리를 쳤을 텐데 언론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여당 정치만 그것도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 알고 봤더니 한명숙 때처럼 유수시민들처럼 그 프레임의 사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에 이게. 근데 이제 그걸 국감에서 써먹을려다 편지 때문에 뽀록이 나가지고 지금 다 망했지. 다 망하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던 거야, 이런 거. 언론이 제대로 국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박살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 뭐 이런 맹탕 국가어어나 이런 맹탕은 처음 봤어. 여당만 열심히 국가하고 있어. 여당은 원래 방어하는 건데. <웃음> 자. 어쨌든, 박주민 의원이 굉일히일 제일 제일 잘하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또할 말이 있으세요. 세월호 가족분들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두 건을 진행 중에 있어요. 국민분들이 많이 참여해주면 주실수록 입법 논의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 이두 건이 뭐냐면 하나는 그 사참위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동원 동의청원이에요.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다뤘 잖아요 세월호 부족하다 시간이. 연장선상에서. 맞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사채위 활동 기간도 연장하고 또 공소시효가 내년 4월 15일까지니까 그거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수사권의 일부라도 좀 부여하는 식으로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기록물들입니다. 황교안 당시 이제 탄핵된 후에 대리 하면서 많은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넘겼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못 보고 있는데 이거를 보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해요. 저희 당을 다 모아도 안 되는 거죠. 뭐 정의당 모으고 막 이래도 안 되는 거라서 좀 압박이 필요해서 지금 국회 청원을 하고 계신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까지가 이제 기한인데 10만 명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녹화 기준이니까 오늘이니까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 기준으로 5만 1,000명 양쪽 청원다. 그러니까 한 4만 9,000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적극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딱 멈추고 스캔하면 바로 청원동원 홈페이지로 이동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0만 명 채워지면 입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하고 얘기해서 법안은 다 만들어 놨고 내일부터 이제 의원들 발의 설명을 받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동의청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네. 법 논의를 할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기록물들은 200명의 동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의 힘이, 여론의 필요한 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모으세요. <웃음>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